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인연맨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제 친구들이고요. 얘들아,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야. 나니 친구 아닌데? 그럼 왜 여기 왜 있어? 저기 가! 그래, 여기 인연맨이 친구야. 응, 맞아. 있는 거야. 응, 응 어, 왜너 뭐야? 너 가, 그럼 나간, 가. 나간, 나가, 나간, 나가, 나간. 나가. 어쨌든 오늘 유튜브 촬영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오늘 마검탈주여 할 겁니다. 자 룰을 읽어볼게 2017년부터 본잉여맨님을본 제작자 비로입니다 야너 비켜 너 이거 안 보이잖아 너너너 너가... 유튜브 찍는다며 나도 에이. 나오고 싶단 말이야 너 같은, 나도 나 너같은 개념 없는 잼민이 때문에 저같은 착한 잼민이도 지금 피해받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안 보인다고 이 잼민이들아 어? 네오 잼민이들 어? 그래서 탈퇴근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시고요. 게임 방법은 이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털에 마검이 있습니다. 오 어, 야야야야야. 누가 가지고 있어? 니티. 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부르가 어? 가라니까 어! 나, 내가, 내가 갈게 야, 갈게. 르가 가! 아아 누가 날 때냐! 아! 잉여자 여기 잉여민님만 들어가고 여기는 멤버분들 들어가래, 오케이. 잉여민님만 들어가세요. 향자 안에 오... 이거 <웃음> 어, 이거는... 얘들아! 응? 대파 좋아하는 사람? 나 라면에 많이 넣어서 먹어. 어, 진짜? 그럼 자, 일로 와. 그럼 대파 좀 먹여줄게. 한 입? <웃음> 어? <웃음> 요르르가 어, 템을 가지고 있네. 이거 무슨 템이지? 어, 다이아몬드 이게 있네. 애들아, 이거 옵시디언 캐고 가는 건데 이게 뭐야? 왜 벌속 캐고 있어? 캐고 있어. 헌니. <웃음> 다시 모아. 어, 누가 양털 을 계속 막아. 누구야? 누가 이렇게 네, 막아?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역시 옵시! <웃음> 저는 <웃음> <웃음> 잘못 없어. <웃음> 어. 야, 하 이란 놈아! 요맨아 조심해 요루루 진짜 성격 나오면 어. 그때못 말려 <웃음> 알았어, 나 빨리 일할게 야 얘들아 빨리 빨리! 얘들아 빨리 이거 빨리 캐자 <웃음> 너 뭔데 타이어도옷 입고 있냐? <웃음> <너 웃음> 뭐너 <뭐야? 웃음> 왜? <왜야? 웃음> 누구 허리를 <웃음> 거하 그런 거 입지? <웃음> 죄송해요 <웃음> 난 그런 거 입으라고 한 적이 없어 당장이래 아! 제발 애들아 이어서 받아 이어서 마검을 어어 뭐야 어? 용암을 먹어 마검 먹어라 마검 마검 누가 먹었냐 누구야 뭐? 나 아닌데 나아 신발 만 먹었는데 아무래도 아 용암에 불탔나 봐 음. 어, 이거, 이거, 이거. 분명히 빛나는 게 하나 있었어 누가 그걸 쏙 먹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나 없어 누가 먹었는데 마, 나도 없어. 나 없어 나안 먹었어 야 요로로 갑자기 왜 착해졌어 아 뭐가 무슨 아, 나, 일 있어 아난 진짜 아니야 근데 왜 우리 한명 없어? 얘, 예, 옌가? 밤이였어. 얘다. 야야야. 뭘 잡아? 간다 찾다! 아, 마검은 내 거야. 아, 가서 머리채 움큼 잡아야겠다. 음. 구독. 나 이제 어 점프맨 내가 아. 좋아하는 거지 이거. 낚싯대로?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제가 낚싯대로 걸어서 그 떨어뜨려. 어때 녀석 죽어. <웃음> 나는 화영장이야 친구들. <웃음> <웃음> 진흙탕이 뭔지 보여줘. 빨리 가라고! 아! 야! 빨리 가라니까? 아! 야! 나 진짜 너 진심으로 저주한다! 고소합니다! 나 어떻게 올라가는데나 아무래도 로블록스 탈출해버려 좀 점프를 는거 같아 어? 야!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입 먹을 사람! <목소리> 어! 시원해보이네! 나도 한 입만! 빈깨 <목소리> 걸 감기 걸렸어? 응 너는? 그럼 걸려 <웃음> 그럼... <웃음> 어! 밀지마! 어! 밀지마! 야야야야 죽여! <웃음> <오! 아이고>! 야내 <웃음> 아이스크림! 내 아이스크림! 아! 이아이스크림 어디서? 야또 죽었어? 에휴 지치지도 않나봐 단미호가 아이스크림 먹었다 괜찮아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 아, 못올라못올라 진짜 다들 아이스크림왜 이렇게 좋아하 근데 저기 앞에 못가 길이 없어 어 길이 없네? 어여 <웃음> 아이스크림사 어, 어, 아! 받이 못못못 아! 아이스크림은 아! 아이스크림은 아! 아이스크림은 아! 아이스크림해 아! 미안해 크림은 아! 아이스크림은 아! 아이스크림은 아! 아이스크이이스 아! 나이스 아! 나 어제 엄마한테 인형선물받았어 무슨 인형? 림자야 <웃음> <짜자잔. 웃음> <왜 미쳐! 웃음> 야내 인형 갖고 야 에이! 바비 인형했는데아반 <웃음> 속도 깨, 겁나 빠르다 갖고 싶었나봐 애들아 애들아 안녕 나 올라가도 그래, 될까 야 뭐야 위이 어, 위에 있어 말이야 어? <웃음> <웃음> 야 뭐야 야들아나 가도 될까 그래 너 와도 돼어 그래 고마워 <웃음> 야 아니, <너무 웃음> 저기 장군하냐. 야 저기 올라가지 마. 응응 응, 댕댕이네 발냄새 맡아? 냄새나야 <웃음> <웃음> 대체 언제 올라올 거야? 밤샐 거야? 너네가 <웃음> 너네가 밀치니까 못올라오간다는 <웃음> 생각은 안해 봤어? 미친적 없는데? 너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때릴 때리, 이제 다른가? 때리시 신고 님 신고 경에서 <웃음> 나가. 어? 카트 다 담하라 이거? 어 됐다. 됐네. 어, 아싸. 안달수 없어! 만나겠지 푼데 그런 슬픈 어, 마음인걸 뭐? 좋야 야, 어? 이건 마법 맞아? 뭐 리아야 너 마법 소녀야? 개치야 사람을 하늘로 보내버리는 마법봉인가봐. 근데 리아 얼굴은 마법 소녀가 아닌데? 어. 야 근데 마법봉인데 왜 물리 공격을 해 마법을 그래서. 써야지. 얘들아 리아한테 말 이쁘게 해야 돼 그러다가 지옥 간다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 여기 문제가 있는데 맞춰볼게 제약자는 사투리를 쓸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요즘에 그 제주도 사투리 쓰거든? 모엠 쪼! 알아? 너네? 모엠 쪼! 그게 못예다너 잘해? 제주도 사투리? 그럼! 모랭하면! <웃음> 야 잘하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제가, 제가 사투리다 쓰기 때문에 사투리 쓰는 거 생각해. 저는 제주 제, 서울에 거주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뭐? 뭐? 이게 뭐? 무슨 소리지? 뭐야여 <웃음> 어? 뭐야? 여매이 마검 들었다! 여매이 마검 들었다! 좋았어! 야, 마검이 내개구만 네 어 마법 뭐, <웃음> 마법 구경 좀 하자 소개 좀 시켜줘. 자 여기 첫 번째는 내 카드 캡처 마법봉이야. 어 이건? 이거는 이제 어, 만월도라는 거야. 오와. 그리고 이건 그냥 쎄. 무한의 대검인가? 이것도 맞으면 그냥 쎄. 와. 어. 와 이거 애들아 문제가 있어. 요루루는 본인이 장. 요루루 요루루 가끔 요원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 <웃음> <웃음> 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정답이 다 예스밖에 없어. 예스. Yes. 예스. Yes. <웃음> 이거는 역시 예스지. 예스 가자. 아 근데 왜 문이 <웃음> 안 열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오케이, 아, 들어가 볼까? 역시 요, <웃음> 맞아, 요원형 보고 가자, 요원형. 아거이 없어요! 아아아아 정답이 아니네? 반대편으로 가야 되나 봐. 오케이, 요요루루 IQ 추력해서 고소 들어갑니다. 자기가 장원형이라고 하고 게 없어요. 뭐야 왜둘다 길이 아니지자 장원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노 옆이 길이야, 얘들아 여기. 아다인둘다둘다 둘 다, 둘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여기야 여기. 진면아 <웃음> <웃음> yeah, 어, 많이 봐줬다. 됐지. 이거 뭐야? 와우. 오. Oh. Oh. <웃음> 내, 내 장수풍뎅이 검. 장수풍뎅이 검한테 맞아볼 사람. <웃음> oh. Oh. 별로 아프것 같은데 엄살들은 나한테 때려봐 뭐 얼마나 아프길래 <웃음> 야, <웃음> 야 다음 문제 잉여맨 그루, 잉여맨은 맨 잉여맨 크루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건 너야 솔직히 나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 안하는데 어! 여기 써있다 정답이 잉여맨 크루의 최고의 미남은 댕댕이라는데? 오케이. <웃음> <웃음> 오 <웃음> 진짜? 와, 이거 여기 써 있어, 여기 써 있어. <웃음> 누가 만들었어 맞네. 야. 자, 다음 문제. 김리 v e m 바 a n 팔꿈치에 닿는다? 한번 해봐. y 아, 요 한번 해봐. How <웃음> 그래? 어, 다 a n y of you? How many of you? How 사진 n <웃음> 어? <아니, 다? 웃음> 아, 안 닿는데. 안 닿? How m a n 노로, 가, 노로. 음. <웃음> 야 이제부터 넌 어, 닿나 보다. 야, 넌 닿네. 아야 김미야 다. 닿네. <웃음> 아, <이거 웃음> 김미야 혓바닥 다. 닿네 닿네. 야 이거 뭐야? 뭐야? 키노리. 어? 키노리. <웃음> <시놀이! 웃음> <시놀이! 웃음>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며. <웃음> 전 녀석 상자열었어아해 봐. 어? 아. 해봐. 아. 아, 아, 와플 아, 한입 <웃음> 자, 여기에 문제 봅시다 또. 자, 여기. 야, 당신은 혓바닥을 팔꿈치에 다 보려고 했다. 김리아너 들어가. 너다 보려고 했잖아. <웃음> 어? 나는 안 했거든. 떨판이 약간 아니, 떨어져 팔, 팔, 있어 야, 야, 야, 해본 사람은 별로가. 난해 보지 어? 않았다. 음. 들어갔어? 김리안너 음. 들어가 봤어? 오. 음. 어. 당신은 생존하셨습니다. 여기는 벙커입니다. 옆방은 TNT, TNT 100만 개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오>! 야! <웃음> 진짜 옆에 TNT가 100만 개 있었나봐. <웃음> <웃음> 주변이 초토화가 됐는데? 주변이 초토화가 되버렸는걸 <웃음> 야, 우린 생존했다. 넌 별거 없 와! 야, 기 와플 버거, 와플. 아. 아. <웃음> 아! <웃음> 야! <웃음> 왜? 요원형은 지금 어떡해!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